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까레찌민입니다 오늘은 키르기지스탄 비슈케크 출장을 다녀온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전세편을 갑자기 띄우게 되어 국제선 여객운송을 위하여 출장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거주는 청라에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약 30-4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 걱정이 되는데 비행기는 큰 지연 없이 출항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케르기지스탄의 수도 비슈케크까지는 비행기로 약 7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여행가는 건 아니지만 오랜만에 비행기에 몸을 실으니 너무 설레고 좋았습니다 몽글몽글 구름을 바라보니 감회가 굉장히 새롭고 얼른 다시 우리의 여행을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 한명 없는 드넓은 사마귀를 멍하니 바라보니 무섭기도 했지만 정말 멋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다보니 영상 찍는 걸 깜빡했네요. 전만 남았습니다. 멋진 산맥 그리고 다시 사막. 이륙전 커피를 두 잔을 마셔버려서 잠이 안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7시간 정도가 지나 키르기제 스탄스도 비슈케크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현지 조업사 직원들이 와이파이 포켓을 줘서 한국에 생존 신고를 할수 있었습니다. 비슈케크의 공항은 마나스라는 공항입니다. 공항에서 승무원들이 묵는 호텔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차로 이동합니다. 시내 쪽으로 도착하니 교통 체증이 조금 심해졌습니다. 날씨는 약 35도 정도고 해발 약 2,000m 되는 고지대라 그늘로만 가면 습하지 않고 시원했습니다. 비슈케크에서 송꼽피는 호텔인 다마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인들도 관광을 꽤 많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다마스 호텔의 내부는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키르기지스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다마스 호텔 프론트에 걸려있습니다. 호텔에 집만 내려놓고 바로 식사를 하러 이동했습니다. 고퀄리티의 소고기가 매우 저렴하다고 들어서 기대를 안고 바로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식당의 이름은 토르. 다마스 호텔을 가는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더운 날씨 도착하자마자 목을 축이기 위해 바로 맥주를 시켰습니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같이 간 대리님에게 독주를 음. 선물했어요. 40도가 넘는 보드카를 <웃음> 시켰는데, 약간의 쇼까지 직원이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유리를 가열하길래 뭔지 싶었는데, 보드카를 가열시켜 증기를... 유리잔 안에 가둠. 따뜻한 보드카를 원샷한 후, 그 가열된 증기를 마시는 방법인데. 마시 빨리 마 빨리 마 마시는 방법은 굉장히 낯설었지만, 저는 했습니 그리고? 이이이이더더 아름다워. 저는 속으로 안 마시길 잘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신 대리님은 증기를 마시자마자 얼굴이 막 타올랐습니다 <웃음> 저희는 티본리바이드 소고기를 잔뜩 시켜 나눠 먹었습니다 <웃음> 사진 공유, 사진, 사진 공유. <웃음> 생각보다 플레이팅도 예쁘게 나오고 맛 또한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산책 겸중앙분수대 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길거리 뿐만 아니라 어디든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인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중이라서 약간 머쓱한 것도 있었습니다 먹는 게 남는다길래 바로 4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시켰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시럽을 뿌려주는 컨셉이었습니다 키르기지스탄에서는 러시아어로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매우 편안했습니다 정말 소소하지만 오랜만에 해방된 느낌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좋은 날씨에 마스크 없이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마치 이곳은 코로나가 끝난 세상 같았습니다 승리공원에서 바라본 제가 묵을 호텔 담았습니다 야경은 그냥 그랬지만 어두운 밖을 보고 있으니 그냥 좋았습니다 방은 혼자 써서 매우 넓고 쾌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샌드위치 조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름 알찬 구성에 든든히 먹었습니다 돌아가는 날 아침에 일찍 공항에 나와보니 각국 사람들이 공항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자리에 자리잡아 시스템을 세팅해놓고 일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길지도 않고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저에게 해방감을 주었고 다시 여행을 되찾은 기분이 서게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언제 다시 비슈케크를 올지는 모르지만 제 기억 속의 비슈케크는 사람도 친절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가졌고, 음식 또한 맛있는 여행지로 기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항공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